지금 세번 연속 오리거든요? 저 너무 힘들어요? 그 기운 좀 받아가고 싶은데 깃, 깃털 좀 뽑아가도 네, 돼요? 빨리 일로 와요 그럼 야 깃털 뽑아가자! 깃털 뽑아가! <웃음> 가져가! 제, 오리 하고 제발 사람, 가져가. 가져가. 가져가! 제발 가져가! 오! 연인이다! 응. 내 연인은 누구? 궁금하고만내 사랑을 찾으러 가야겠어 아, 누굴까? 아, 갈깨기라고요? <웃음> 아니요? 제가요? 오지? 언제요? 연인 수업 한번 가? 진짜 오랜만이다 방금 갈깨기라 들은 거 같은데요? 아, <웃음> 내 반쪽은 누굴까? 나의 장미꽃을 받아줄 그녀는 누구? 아! 그녀가 아닐 수도 있어 연인, 이다 연인, 연인 미코님 연인, 연인. 어? 연인이다 저요? 입에, 입에 꽃 입에 꽃을 물고 있다고 연인이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방귀 끼고 도망가셨어 내 짝꿍을 찾아야 되는데 내 짝꿍 누구지? 어? <웃음> 세상에다 <나. 웃음> 순수님이잖아 <웃음> 직무실 아랫쪽인데 세상에나 이거는 시승이 봐야 돼근 내가 봤을 때 오리야 느낌이 오리야 원님이 그늘씨 뒷골목 그, 그 쪽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앞, 안쪽에 믹살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그러면 그건 찍어놓고 달님이 그 직무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떠났고 한 2초만에 죽은 거니까 이거 시승님 봐야 돼 진짜 죽은 지 얼마 안된 건데 이거? 시스노님 이거 쾌건가? 그러면? 아는 캐거. 아는 캐거 있어요? 없어요 그러면 바라봐도 될것 같은데 시스노님이 봤다고 말을 못 하려면 어, 시스노님이 달릴 수밖은 에 쾌건 쾌건해 캐건해 캐거. 근데 내가 봤을 뭐지? 때는 도, 도. 내가 봤을 때는 왠지 그내 연인이 잡은 것 같기도 해그 촉이라는 게 있어 내가 왔을 때내 연인 오리가 잡은 게 아닐까 이거는 내 연인 오리가 잡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내가 위쪽에 양조장 쪽 있었는데 안 보였잖아요 그늘진 뒷골목에 있었던 거지 내 반쪽을 찾으러 가봅시다 저 사람은 내 반쪽이 아닌데 내 반쪽 어딨을까 언니 내 반쪽.. 어 여기있다 이쿠님 따단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앗 이쪽 이쪽. 아,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, 이쪽. <웃음> 어디갔지? 어? 잠깐만 저 영매 영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이거 이거 제가.. 아니 이거 이쿠야 이쿠 100% 아니, 나... 아니, 아니 저 영매라서 그래요 <웃음> 제발.. 영매랑 무슨 상관이에요? 어? <웃음> 어.. 나한테 너무 관심 갖지마 나.. 나 장이사야 제가 킬라고 했어요 나 장이사야 장이사.. 아 영매래 장의사장의사장의사야 장이사야 장이사야 장이사 칼이는거 몰라? 어, 이쿠님 이쿠님 장의사칼이는거 몰라? 네? 아니 안에 시체 있어 안에 시 있어 나 이쿠님한테 어볼거 있어요 이쿠님 이쿠님 아 여기 사람 너무한데? 회장님 잠깐만 가봐요 <웃음> <웃음> 시장의 집무실에서 시체가 발견됐고요 제 시점에 오래 선생님 집에 나왔는데 이쿠님이 시장의 집무실에 나오는 걸 봤어요 다시 들어가는데 안에 시체가 있었고 장의사분이 검사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장의사분이 검사를 했습니다 음. 그왜 썰라고 제가 그 미션을 아그그 그 의뢰를 했냐면 미자님이 아까 이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님 죽으셨는데 우두막 쪽에서 한분계셨다미자님이거든요아 그 그래서 의뢰를 했고 음, 이거 네네네 그 도도님이 나한테 관심 많은 건 알지만 나는 사람들 많은 데서 썰어달라고 썰었을 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가야지 하고서 갔는데 <웃음> 그 타이밍에 본 거야. 근데 나도 이미 눈에서 멀어져 있었는 걸시체 근처에 사람들 많았잖아요. 그럼 이거 칼잭 맞춰요. <웃음> 도도 도도존이 말안 하니까 나 불안해. <웃음> 말좀 해줘. 나쁘기 나쁘기 대충이. 살았당. 세했다. 도방가 어디갔지 어쩐지 오리 같더라. 응? 그럼 아까 결과 맞춰... 아, 맞아요. 오리 맞아요. 네. 아 오리 맞아요? 네. <웃음> 잘됐다. 그래도 속굴 있으니까 칼집 맞추죠. 그래요. 갔다 와요. 지키고 어, 있을게요. 와아아 뭐, 비둘기 있을수도있어 조용히 혼자 몰래.. 혼자 있어야지 구석진도 혼자 도망가 있어야지 <웃음> 내가 유인할게요 구석진도 혼자 있다고 거번이랑 거리랑 대광장 사이에 약간 꺾여지는 그 부분 있잖아요. 그 거리 거기에서 발견됐고요. 제가 장의사한테 결과를 들으려고 장의사을 열심히 찾아야 녔는데안 보이시더라고요. 열심히 돌아보니다고얘했요 아... 아이고 결과 들으신 분 계시는데 아 그래요? 양조장에 제가 실례님을 봤거든요. 시장에 찍은 게그사이 그렇게 빨리 갔나변장수사가 있는 건 아니겠죠? 그랬어요. 어? 그러고 보니까 시체가 만약에 대광장이면요 아까 전에 공장에서 다섯 명 정도 마주치지 않았나요? 뿌육님, 순토님, 이쿠, 골목 대장, 물소 이렇게 공장에 있었으면은 대광장은 정 반대쪽이니까 나머지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? 헷갈리게 하기. 제가 봤을 때는 이구님 같아요. 이구님 직접. 저 왜요? 아까부터 안 보여요. 어, 저 계속 돌아다는데 녔 다들 보셨을 거예요. 한번쯤 음. 근데 소신. 지금 오리가 몇명 남았는지 중요한데, 그러면은? 오리가 몇명 남았을까? 비둘기? 오케이, 좋아. 비둘기인데 아무도 못 봤대. 그는 그 비둘기는 열심히 찾고 싶었을 거야. 어머? 어머나. 어? 어? 왜, 왜, 왜, 왜? 왜 지나가야 왜, 왜? 되는데 길을 막고 있었어. 아, 미안해요. 도망가. 미안, 사람 미안, 사람 미안, 사람 어 도망가, 도망가. 아, 와, 판 연속이에요. 아, 안돼, 연승해야지 아깝다. 끝.